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구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남구를 제가 대강 훑어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저렴한 뭐 주택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유는 뭐 4m, 2m부터 다양하게 매물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땅들이 많고 정비사업을 해야 될 주택들이 많은 입장에서 뭐 대구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많이 계획되어 있고 실제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재개발 투자로 뭐이 문의도 좀 많이 하셨는데 뭐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이제 뭐 재개발로 돈을 벌었다 하는 분들도 많고 뭐 재개발 투자 좀 적은 금액 빌라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기도 찾는데 뭐 그런 와중에 보면은 제뭐 제일, 제일 괜찮다 하는데가 그나마 남구지 않을까 뭐 서구보다는 남구가 낫고요 뭐 달서구 쪽에서도 뭐 달서구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워낙 가격이 또 많이 상승했는 곳인데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수구보다 남구에 뭐 2, 3억대 주택들이 많은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주택도 사실 뭐좀 소규모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역도를 보게 되면 뭐 거의 다이종이죠이종으로 뭐 해서 뭐 구역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고 재생사업 마찬가지 재개발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의 땅들 같은데 이런 지금 매물은 2층 주택의 매물로 거의 뭐좀 작은 4m 기준, 4m 기준에 4m는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4m 조금 넘을 수 있는 기준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매매금액은 1억 5천에 준하지만 평당가로 따지면 14.8평, 약 15평에 1억 5천입니다. 평당 천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뭐또 재개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1억 5천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던지 놓자 뭐 이런 형식의 뭐 어떤 투자도 될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가구 2주택의 어떤 세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또 매물들은 또기게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자를 많이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동산 투자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 내역을 보면 매매가가 1억 5천 이고요 대지평수가 14.8 뭐 뒷자리는 다 빼겠습니다 반올림 내림 다 해서 15평, 건평은 40평 보정금은 없고 뭐 당연히 순수 이런거는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대출이 2700만 원이 있습니다. 2700만 원이 있는데 요는 뭔가 하면 요게 주택과 걸린 시설 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 이상가로 되어 있다면은 보통 이런 것도 융자를 어한 뭐 기본적으로 뭐 3에다 기준에서 보면은 한5 0 넘게 받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라고 대지 평당가는 <웃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뭐 탑감이나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요. 뭐 아는 쪽에, 은행 쪽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뭐 사실 뭐한 6,000, 7,000까지 대출을 안 받겠나 뭐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때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은 틀리지만은 이런 매물들이 지금 남구에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구쪽에는 이런 매물들이 애복 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일지 몰라도 또 살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맞춰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일이 좀 많아서 영상 편집에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보시고 로드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가 34평입니다. 3 4평에 주택으로 되어있고 사실 대부분 2종으로 많이 되어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군부도 철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향후 투자 가치는 어찌 될지는 명하게잘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 대지평수 34평 매매 금액은 2억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입니다. 평수는 34평.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속집입니다. 속집이고 뭐 소액투자 개념이겠지만 사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니면 은 저는 뭐 거의 사지 말라는 주의자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워낙 적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은 평당 706만원입니다. 이곳 마찬가지 대명동의 2종 주거지역이고요. 뭐 저한테 가끔가다 재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1종 말고 2종, 3종 없나요? 뭐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그런 매물들은 대부분 이런 속집들이 좀 많습니다. 뭐 2m, 3m 채 안되는 그런 길을 물고 있는 주택들이죠. 대지평수가 27평이고 금평은 29평. 매매금액은 2억 6,500입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962만원입니다. 마찬가지 대명동 속집이고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겨우 사람이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매매금액은 2억 7천이고요. 땅평수는 34평. 몽땅금액으로 2억 7천이면 대지평당가는 794만원 정도 됩니다. 단층으로 된 주택이네요. 다음은 그나마 좀 나왔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올려 가다 보니까 뭐 매물이 좀 나은 편인데요 여기 마찬가지 속집이 아니고 로드뷰가 보일 수 있는 약 9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뭐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9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사실 제가 뭐 잘못 봤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걸로 나는 봤는데 여기를 접하고 있는 뒤쪽에 주택이네요 보니까 도로를 물고 있는 면적이 워낙 적습니다. 대지평수가 34평, 금평이 42평, 매매금액이 2억 7천만원, 평당금액으로 따지면 772만원인데 사실 뭐요런 주택 같은 경우는 앞집하고 쇼당을 봐서 앞집에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사실 앞집도 저렴하게 매입해서 향후 대파는 게 투자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억 7천만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아까에 비하면은 도로 접한 부분은 거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속집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까는 사실상 처음에 그 받는 거나 지금 보는 거에 갖다대면 나쁘지 않는 매물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재개발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부분으로 생각하며 뭐 이런 쪽에 재개발이 들어갔다. 평수가 기본적으로 조금 받쳐주면은 조금 보상 금액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희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지평수가 19.6평 20평으로 작고 금평 21평 매매 금액은 2억 8천입니다 뭐 일단 로드뷰로도 확인은 안되는데 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속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으로 되어있고 로드비로 확인이 안됩니다. 대지평수가 37평, 건평이 15평이고 매매금액은 3억입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811만원. 다음은 그래도 8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권하고 도로를 억수로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데요. 뭐 그렇지 않은 부동산들도 있을겁니다. 성향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어, 여기 같은 경우 8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8m를 접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리모델링도 뭐 했네요. 외부 페인트를 칠했는 것 같은데, 내부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외관상 보니까, 일단 오래된 주택임에 불과하고, 샤시가 오래된 주택이 아니고, 대강 봤을 때 손을 댔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지평수가 19평, 금평이 20평, 매매금액 이3억이면 평당가는 1,500만원 치네요. 8m를 물어서 좋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평당가는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얼마 잘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매물보다는 나아보입니다. 일단 북팔메다 개념에서 코너까지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코너를 조금 좋아하죠. 대부분 좋아하는데 어떻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외벽을 드라이피트 마감을 인테리어를 했는 것 같고요 샤시도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고 하이샤싱글 봐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두각으로 되어 있고 2층 이고요 어, 30평에 3억 평당 뭐 약1 천만원 정도 칩니다 연면적 건평은 32평이고 아까 매물보다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런 이런, <웃음>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반 주택을 원하는 분들하고는 한번 거래를 해볼 필요도 아니겠냐뭐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뭐 대학교 좌우측의 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북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협소주택으로 뭐 다시 지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리모델링이 됐으니까 적어도 주택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적은 금액에 구입하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가 뭐 재개발이 뭐 향후에 이루어진다면 뭐 다시 뭐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개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뭐, 저한테 전화 왔는 분들도 재개발 투자할 걸로 뭘 찾는 게, 찾는데 뭐 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워낙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상 뭐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향후 보라면 최소 6m 이상, 8m 도로를 물고 있으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식의 어떤 투자를 얘기하는 편이고요. 뭐 여기 매물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북 8m 도로를 물고 있고 전면도 뭐 어느 정도 좀 받쳐 주는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이용해서 보면 이게 안 되나 아이차.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이고 물론 오래되었는 주택 같습니다 연도는 76년대 건축을 했네요 그리고 8m 북 8m 도로를 물고 있고 상권은 뭐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도로가 8m이기 때문에 뭐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대지평수는 30평, 연면적건평은 마찬가지 29.9평 30평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 2천만원 평당금액으로 따지니까 1,067만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일단 대도로변에서 멀지가 않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도변을 가까이 끼고 있으면 좋고요. 역세권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8m 기본 fm 이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거는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받는 것만큼 보다는 좀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계속 설명을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잠깐 끊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하면 20분 30분도 할것 같은데요. 그래 되면 좀 지루하니까 보통 한 10분 단위에서 왔다 갔다 끊어서 간단 간단하게 하고 일단은 소규모 주택들이 점점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처럼 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매매 금액과 평수 쉽게 확인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